2020년 7월 9일 니키 리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갔는데 그때 겸민이 겸민이 형이랑 만약에 아린데 올라 못 가면 마지막 한달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바로 연습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그 희승이 형이랑 항상 리더 해주시는 희승이 형이랑 K형이 그 리더 오늘은 촬영 때문에 좀 밖에 나가서 오늘 없었 없었는데 없는데 그 제가 일단 안무 리더를 하고 안무를 다 타는 거를 다른 친구한테 그런 알려주는 효과를 그 오늘 했는데 약간 오늘은 그 마음 상단도 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갈걸없도 있는 사람도 있고 너무 약간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오늘 날이었는데 너무 제가 한번 알려줬는데, 또 나가는 친구도 있고, 또 돌아오는, 돌아오는 친구도 있고, 진짜 너무 오늘 바빠서 다른 친구의 뭔가 그 도와주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오늘 느꼈어. 그리고 오늘 페이크라브를다 같이 했는데, 그 일단 다 끝까지 되고, 아직 디테일이나 그런 것들 안 했는데, 일단 다 끝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밥 먹고 다음에 스트릿 수업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이니들을 기본적으로 음 거의 했는데 아이니들 d 음 우리가 아직 호흡이 안 맞아서 음 안무를 다 했는데 다 같이 맞춰야 되잖아요. 음 어쨌든 그 무대에 써야 되니까, 무대에, 무대에 섰을 때는 그다 같이 맞추, 맞추는 그 모습이 멋있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데 아직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께서 그 피드백이나 그런 것들을 받았어. 그리고 오늘은 너무 열심히 했고 다들 너무 고생 많았어. 그런 식으로 그한달동안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그리 바투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를 바투에서 할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한달동안에서 너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2020년 7월 19일 익히일기 끝!